사건 번호 133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도대체 언제 할 것입니까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구체적 사항은 말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연일 쏟아내는 가이드라인이 무서워 검찰은 말 한마디 못하고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까 증권사 직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통화 녹음 파일이 있는데도 필요한 조사는 진행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세우며 차일피일 수사를 미루고 있습니다. 검찰은 주가 조작 거래에 관여한 증거가 나왔는데도 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의 기자회견에 반박할 시간은 있어도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시간은 없다는 말입니까? 국민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마십시오. 일체의 고려 없이 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검찰의 말을 국민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계속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 행세를 한다면 김건희 특검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사건 번호 133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도대체 언제 할 것인지 국민께서 묻고 있습니다. 선택적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검찰이 사법 정의를 외치고 싶다면 특권 뒤에 숨어있는 김건희 여사를 당장 불러내 조사하기 바랍니다.